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여기 영어 해석 쓰다가 뉘앙스 헷갈리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럴 때는 사전을 찾아보기 보다는 여기 영상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영어로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면 은 훨씬 더 쉽고 가깝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엽떡 로제떡볶이 오리지널로 시켰고 너무 궁금했어. 이거 배달시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오픈 열리니까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서는 못 시켰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시켰습니다. 원래 저오리지널만 매워가지고 잘못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엽떡인데 치즈 엄청 많이 추가요 응. 떡보다 나에게? 아, 응. 가격이 2천 원더 비싸요 먹다 보면 그 엽떡의 강한 맛이 좀 그리울 것 같긴 해요 양양아 <목소리> 쏘아 안녕하세요 지금 당근마켓에서 제가 보려고 했던 책두 권을 사려고 판매자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고데기 하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 들어서 인문학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항상 저는 보면은 어떤 단기형 보다는 꾸준히 하는 꾸준형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이제서야 나다운 게 뭐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할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딱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렌드 그리고 또 하나는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트렌드하고 알고리즘을 잘 타고 이런 것보다도 느리지만 진짜 저를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단단한 구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하냐고 라 물어봤을 때 제가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아마 다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랬듯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는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고민이 있는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곤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적당한 해결 방안을 주진 않더라고요.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되게 느린 사람이어가지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고전 입문을 올한해 열심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교육할 때그 학년에 맞는 고전 입문을 많이 읽힌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저는 고전 입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정말 4천 년 이상 동안 현인이라고 인정받아온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거고 또 이걸 읽었을 때 내가 진짜 변화할까? 내 인생에 뭔가 변화를 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호기심이 들어서 인문학 책을 올한해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마케팅 책을 읽던, 비즈니스 책을 읽던 거기에 딱히 해답을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거와 막 정말 직접 결부돼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콘텐츠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저의 경우는 저의 생각을 말하고 어떤 저의 가치관이라던가 주관적인 견해들을 나누다 보니까 저한테는 비즈니스 마케팅 이것보다도 스스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사고의 확장과 뭔가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제 당근마켓에서 쿨거래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맞죠 그리고 그두건 합쳐서 원래 가격이 한 4만 5천원인데 저 2만원에 사였고 완전 괜찮죠 늦을까봐 뛰어왔더니 막 저는 풀거래를 마쳤고 제가 빌린 책은 많지나 나와면 뿌듯했다고 한다 쏘아 <웃음> 아 집이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구나 오늘은 제가 지금 나가는데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친했던 언니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 지금도 다니고 있는 언니도 있고 또 이직한 언니도 있어요 그래서 어, 같이 퇴사 <웃음> 얘기도 하고 또 퇴사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그때 So h a e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직한 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또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추억 토크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카메라 들고 한번 오랜만에 나가는 일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들한테 모두모두 키트도 줄 거거든요. <웃음> 언니들이 진짜 저 응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채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줬었고, 면접하는 것도 도와줬었고 어, 또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항상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많이 도와줬어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언니들이거든요. 너무 훈훈한 만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같이 가요. 안녕! 하나 더 할까? <웃음> 그러면은 언니는 언제 그렇게 이직이 생각이 났어요? 일단 좀 이직을 많이 했는데 뭔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못하게 부담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몇번 오는데 그런 순간 이내 한계치를 넘는 때가 간혹 있어 그러면 은 그때부터 이제 원서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웃음> 존버 전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나한테 주는 뭐 자기개발 이런 게좀 낮은 편이라서 일단 내 기준치를 넘는 업무나 아니면 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회사 분위기 이런 거는 나한테는 이직 사유가 됐고 그래서 나는 약간 닭봉이라고 불리는 업계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 처음은 괜찮은데 연차가 쌓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직을 할때 연봉을 고려를 안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웃음> 내면에 뭔가 일깨우 치는 그런 순간? 그런 것에 항상 이력서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퇴사할 때 제가 그때는 뭘 모르기도 했고 뭔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되게 희망적인 생각으로 퇴사를 하긴 했지만 막상 나와서 보면은 어딜 가나가 약간 비슷하고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언니는 어때요? 나도 그거에 되게 높습니그 하는 게 나도 이제 몇번움직을 하면서 유 분위기는 그런, 어떤 체계라든지 음. 거기서 하는 업체에 루틴화된 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좀 어, 비슷한 음. 것 같아요 이직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파이트들은 아, 아, 아, 여기에 있었을 때몇년 후에 내가 어떨까 아, 아, 좀더 내게 발전하는 아, 아, 게 있을까 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직장은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이전 음. 같은 것들은 말기는 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매번 그럴 때마다 이 집을 할 사람? 아니면 다른 일을 한번해너로는 부정해봐야 돼요? 아 이루어진 것 같다는 아요 채널 보는 사람들이 막 퇴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취준생들은 왜 괜찮게 다닌 회사를 퇴사를 했을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 퇴사가 감절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선배님들이니까 만약에 퇴사하면 은 어. 어떤 것만큼은 조금 고려를 하고 하고 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상사? 그분들 중에 내가 좀 좋아하고 올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퇴사 여구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회사라는게다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거라서 일하는 게 즐겁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 인품에 따라 뭐 참고 견디는 수준이 결정될 수는 있으나 회사 분위기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뭐 합당한 보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변드시는 분이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의 비율이 많고 아니면 상사 중에 내가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한명 정도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될 거. 같 근데 이제 퇴사를 왜 하냐는 거는 사실 취준생은 할수 있는 질문이거든 왜냐면 돈도 그렇고 어떤 소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니까 근데 이제 막상 내가 간절히 원했던 소속을 가졌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거든 <웃음>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은뭐 공무원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 붙어놓고 1년만 퇴사하는 사람 많은 상황인데 가져본 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생각을 할수 있어도 다 겪어보면 은 퇴사를 하지 않는 사람, 퇴사하는 사람 다각자만의 이유가 있어서 그걸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되게 사실 어려워요 음. 아, 퇴사하고 유튜브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웃음> 나중에 성공하면 은 근사한 거 대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오늘도 꽉찬 하루를 보내고 씻고 누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뭔가 저의 힘든 시절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고 또그 시절에 저가 없었으면 당연히 지금의 제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회사를 다니건, 회사를 다니지 않건, 그리고 퇴사를 했건, 자기 일을 하던, 항상 어떤 일을 하던,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I'm scared that this will turn into love Somehow I never wanna let you go